이제부터 너의 기억 내면을 네 끌거야 넌 완전히 재난에 빠지게 될거야 하나, 둘, 셋 네가 보이지? 계속 이사하게 보여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우리 어릴 때우리 어릴 때 재밌었지 뭔가 목을 열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게 누구지? 대충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거 있지? 기억은 천천히 떠오를 거야 <웃음>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내 맨날 <웃음> 속에 나어 당신이지 우리한테 최면을 건게